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개원하고 있는 박현성형외과 입니다 집회 인물화 시리즈 오늘은 서구적 장두형 얼굴에 율곡이 초상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집회 인물화를 설명을 드리면서 조선시대 2대 사족 초상화를 그리는데 이대사죠. 즉, 머리털 한올라기까지 똑같이 그려야지 다르게 그리면 다른 사람이다. 그래서 이로불사 편시별인 이라는 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절대지존인 왕과 같은 얼굴을 그릴 때는 더 뽀샵해서 잘 예쁘게 그려야 한다는 전신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세종대왕님을 보고 그리지 않은 만원권 집회에서 70년대는 쌍꺼풀이 없다가 2000년대 들어 쌍꺼풀이 서양인 쌍꺼풀처럼 아웃라인으로 크게 잡힌 내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황의 코관상 즉쭉 뻗은 절통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에 반대되는 부드럽고 여성적인 현단비 관상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율곡2의 초상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는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1972년도에 발행된 5천원권 집회부터 77년, 83년, 2012년 이 율곡2의 초상화의 변천을 보고 계십니다. 맨 왼쪽에 72년도에 그려진 초상화는 이게 한국 사람인가 하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서구적으로 그려져 있고 특히 코끝이 아주 어색하고 이상하게, 어떡하게 올라가 있습니다. 물론 77년도에 초상화도 그 독일 출신 귀와 한국인 1호라고 하는 이참이라고 하죠. 그 예전에는 텔레비전에 탤런트 등으로 나왔을 때는 이한우라고 그런 이름을 썼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한국관광공사로 가신 그 이참의 얼굴을 떠올릴 정도로 아주 서구적인 얼굴형입니다. 이는 1972년 당시에 우리나라의 조폐기술이 그렇게 좋지 않아가지고 그 원판 자체를 영국에 맡겼었는데 김은호 화백이 그린 그림을 가지고 조각가 김종숙씨가 그 율곡 조각을 만들고 그 조각을 보고 영국 화폐창에서 그림을 그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의 얼굴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조각가를 그리면서 또 자기네 얼굴 모양으로 이렇게 그려 놓다 보니까 이렇게 서구적인 얼굴형이 나왔는데 그때 당시에 이 초상화를 서양 율곡 이라고 또 했다고 합니다 결국에 77년도에 이종상 화백이 좀 고쳤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원판이 그렇다 보니까 그 장두영 얼굴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고 이 얼굴 가로 세로 비율이 한국인보다는 좀더 서구적인 얼굴형으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율곡이의 얼굴을 보고 있습니다만 어떤 얼굴이 장두형 얼굴이고 어떤 얼굴이 단두형 얼굴이고 또 어떤 얼굴은 조선인다운 얼굴이고 어떤 얼굴은 서양인다운 얼굴이냐 이런 것을 성형외과에 나오는 이런 학문적인 것으로 한번 구별을 해보면 장두형 두상과 단두형 두상으로 일단 나누어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얼굴뼈는 이 두개골뼈 아래에 붙어 있기 때문에 두개골뼈의 모양에 따라서 얼굴뼈가 넓적하게 생기는지 갸름하게 생기는지 일단 결정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그 앞뒤로 납작한 이렇게 밀가루 반죽을 해서 이렇게 딱 눌러놓은 같은 두개골이 두개거리, 단두형 두개골이고요. 그 다음에 밀가루 반죽을 해서 옆으로 이렇게 딱 눌러 넣어서 앞장구 뒷장구가 생기는 이런 두상을 장두형 두상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두개골의 바탕에 의해서 안면골의 형성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얼굴형도 두개골의 영향에 따라서 생기게 된다 그래서 장두형 두상 장두형 두상은 아무래도 얼굴이 길쭉하다 보니까 얼굴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 비율에서 세로 기울, 길이 비율이 좀더 길겠고, 단두형 두상은 얼굴을 다, 두개골이 앞뒤로 이렇게 납작한 거기 때문에 얼굴의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가 한 1대 1.3으로 좀 비율이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요즘 연예인들이나 어, 셀럽 같은 경우에는 주로 장두형 얼굴이 많은데 이런 서구적인 장두형 얼굴하고 이 동양적인 단두형 얼굴에 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동영상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동영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